자, 잘... 네, 관련된다. 안녕, 동태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 며칠 폭염특보가 발효될 정도로 날씨가 더워도 너무나 더운데요. 당연히 에어컨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 자동차의 연비도 조금 떨어지고 엔진 출력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차도 전과는 다르게 엑셀 페달을 좀더 깊이 밟게 되고 힘이 많이 딸리는 듯한 증상이 생겼습니다. 역시 에어컨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그래도 작년 여름에 비해 출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줄어든 것 같아 뭔가 문 제가 생기기 시작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비업체를 방문하기 전에 직접 자가진단기로 체크를 해보고 에러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카센터에 방문해서 증상만 얘기했을 때와 에러 내용을 정확히 설명했을 때 과연 수리 견적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바로 여기 이 작은 것이 내 차를 자가진단할 수 있게 만든 주식회사 인포카의 OBD2 스마트 스캐너인데 일단 OBD단자에 스캐너를 꽂아 연결하면 블루투스로 연동해서 스마트폰의 어플을 통해 실시 자동차의 상태를 진단하고 파악할 수가 있도록 돼 있어 보는 것처럼 진단을 클릭하니까 금방 결과가 나오지 보이는 것처럼 에러코드가 p0238 과 p200 0 으로 두 가지가 나와있고 아래부분에 자세한 정보 검색을 눌러 확인을 해 보았더니 고장 코드 검색 결과 가 다음처럼 나오더라고 내용을 보니까 디젤차의 특성인 흡기와 배기라인 모두가 문제가 생긴 듯해서 고장 수리 방법을 검색해본 후에 차를 가지고 나가서 정비업체 세 군데의 견적을 받아 봤는데 그중 A와 B 업체는 증상만 얘기하고 견적을 의뢰했고 C 업체는 에러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수리 방법을 조금 아는 것처럼 하고 견적을 의뢰했는데 세 군데 정비업체 모두 진단 스캔으로 같은 에러 코드를 확인했고 표에서 보는 것처럼 A, B 업체와 C 업체의 수리 견적의 차이가 무려 두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 물론 업체마다 전문 장비의 여부에 따라 외주를 주는 것도 있어서 차이가 있고 정비하시는 분에 따라 견해가 다르겠지만 내가 차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이 방문했더라면 무려 150여만 원의 아까운 돈을 손해 볼 수도 있었겠다 싶더라고 처음엔 크기도 작고 해서 이 작은 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신뢰가 가지 않았었는데 막상 이렇게 큰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도움을 받게 되니까 실감이 나고 운전자라면 가격도 저렴하니까 하나 정도 마련해 놓으면 좋겠다 싶더라고 이 OBD2 스마트 스캔의 원리는 자동차 이슈에 저장된 정보 즉 고장이나 데이터 등을 읽어내고 일반 운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설치 방법도 간단한데 스마트폰의 인포카 어플을 다운받고 자동차의 OBD 단자에 제품을 끼우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어 차량 진단 기능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보는 것처럼 메인 화면에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주행 중에는 대시보드를 클릭하면 냉각수의 온도, 흡기 온도, 흡기 압력 등 주행 중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사항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주행 후 주행 기록을 클릭하면 총 주행 거리와 연비, 또 운전 스타일을 통해서 내 운전 습관은 어떤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어 그 외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차계부, 주차 위치 확인, 에러코드 삭제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있어 또 이전 제품에 비해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 DPF 관련 데이터의 자세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온, 오프 기능이 추가되었어 나는 개인적으로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 작은 스캐너 덕분에 큰 돈을 지출하지 않게 돼서 휴가비를 받은 것 같고 무척 도움을 많이 받았어. 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하고 줄이기 위해서 생긴 OBD 법규로 인해 자동차가 스스로 자가진단을 하게 되었고 오너가 직접 차량 진단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작지만 다양한 기능이 있는 자가진단 스캐너 하나 준비해 놓으시면 내 차뿐만 아니라 가족들 차량 모두가 진단이 가능하고 자동차 유지 관리비를 상당히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